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 내일은 개교기념일이라서 수업은 없어요 내일 쉬고 다음 날 봐요 내일 쉬는 날이다 덕희야 내일 뭐할 거야? <웃음> <웃음> 지난번에 잘난 척해서 킹받게 했지? 복수해야겠다 덕희야 <웃음> <더키야>, 일어나 <웃음> 수업 끝났어? 어, 방금 끝났어. 내일 수업 시간 준비물 잘 챙겨오래. 준비성이 철저해선 나 준비물 잘 챙기잖아. 그럼, 내일 보자. The next day. 뭐지? 여보세요. 학교 나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. 너는 어디에 있어? 나 지금 침대인데. 침대라고? 너는 왜 학교에 안 나오고 있어? 오늘 쉬는 날인 거 얘기를 못 해줬네. 오늘 학교 쉬는 날이야. 에이어 hey, 워터. What?